쫄랭쫄랭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포토라이더 소리아빠입니다 예 저희 알라인티 같이 타시는 분들이랑 어제 22일날 토요일날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으로 라이딩을 계획을 했다가 조금 연기가 됐었는데 예, 드디어 다녀왔네요 저희가 춘천을 갔다 온 이유는 음, 오토바이가 타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사실 그래요 뭐 목적지를 정하고 갔다 오지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공통적으로 하는 거딱세 가지 있습니다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 외에는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목적지를 정하는 것 뿐인 거죠 음... 한참 이렇게 가다 보면 네, 이렇게 이정표가 배궁계곡이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 길로 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도팡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참을 달리면 도마지, 도마치제 발음이 잘안 돼서 죄송해요. 도마치제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제가 이날 카메라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액션캠을 동영상 촬영 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그 타임랩스를 찍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계속 타임랩스입니다. 죄송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좁은데 저렇게 오토바이 지나가라고 잠깐 어 옆쪽으로 빼서 양보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 저도 승용차 운전을 하지만 아, 예, 여기가 광덕주유소예요.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도마치제로 갈수 있습니다. 와인딩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라고 들었구요. 아, 뭐,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많이 가니까 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좀 듣기도 했거든요. 음, 아무튼, 네. 조금 남을 배려해서 탈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달리다 보면 이렇게 맞은편에서 오는 라이더들이 보일 때 손인사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딩을 한번 타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 왼쪽 푸스텝 앞쪽에다가 고프로를 바닥에 가깝게 하나를 달았었어요. 어, 우코너였는데 스텝 밑에 뱅킹 센서가 닿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뭐 왼쪽 그 스텝앞에 달아 놓은 코프로를 갈아먹었지 뭡니까 아 속상해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뒤로는 아 이거 뭐 자꾸 닿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앞에 먼저 달리고 계셨던 분이 이제 약간 어, 와인딩이 조금은 음, 조심스럽다고 나보고 앞쪽으로 가라고 해서 벌어진 간격 좁히느라고 예,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참을 내려가서 이제 오토바이도 조금 쉬고 저희도 잠깐 쉬려고 예, 어, 차가 없는 그 쪽에다 잠깐 대고 좀 쉬었구요. 이렇게 쉴때또 우리 사진 찍는 사람들은 또 팬서비스 해야죠. 음. 그래서 잠깐 내려서 이제 우리팀 지나가는 패닝샷을 찍었고, 찍고 어, 패닝샷은 이렇게 달릴 때 찍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에요 뒤에는 막 날아가고 달리는 사람만 선명하게 찍는 근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찍어서 연습 안하고 그냥 바로 찍었더니 예,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목적지가 춘천이니까 춘천에 도착을 해서 어,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어느 식당인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너무 나름 맛이 있었고 음, 시장이 반찬이죠 <웃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굳이 업체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어,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그렇잖아 다음에 갈때나또줄 서야 되니까 사람 밥 먹었으면 사람 태우고 다니는 우리 오토바이들도 기름 먹여야죠 배불리 채워야지 갈수 있겠죠 조금 돌아서 고급회발류가 있는 주유소를 찾아서 예. 우리 귀염둥이들 밥 배불리 먹이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복귀길이에요. 복귀할 때까지도 저는 타임랩스인 걸 몰랐어요. 음 바보죠 완전. 한참을 가다가 달리다가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타임랩스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 모드로 바꿨죠. 그리고 오후에는 네, 복귀하는 길에는 이렇게 동영상 모드로 놓고 와인딩 하는 거 예, 촬영해 볼수 있었네요 앞에 차가 계속 따라서 달리고 어, 차가 먼저 이렇게 서행하는 차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알라인티가 원래 코노타라고 만든 차는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어, 저도 지금 한 20년 만에 새로 이제 오토바이를 입문했기 때문에 재입문했기 때문에 어, 오토바이 타는게 사실 겁이 많이 나고 조심조심 하면서 살살 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몇몇분 웃는 소리 들리는데 저 발인이 맞아요 <웃음> 어, 한참 달리는데 이날 예 같은 멤버 중에 한분이 이제 카메라를 손목에 이렇게 액션캠을 가지고 촬영을 해 주셔서 저도 모처럼 음, 달리는걸 한컷 찍힐 수 있었어요 음, 영상으로 이제 나중에 받을 건데 아 너무 행복했죠 맨날 나는 찍어만 주잖아 물론 난 그걸 좋아해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일이야 근데 저도 때로는 이렇게 제가 달리는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내 영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웃음> 죄송해요. 한참 달려서 도착한 곳이 칙즙을 파는 어의 예, 곳입니다. 아재들이다 보니까 뭐 역시 덥고 갈증날 때는 칙즙만한 게 없어요. 조금 쉬어서 제가 또 앞으로 조금 와가지고 예, 같이 가신 분들, 주행하는 영상 찍어 드리려고, 제가 조금 앞에 나와 있었죠. 안전 확보된 데다가 오토바이 세운 거예요. 보신 것처럼 R9T들은, 가는 속도가 역시, 도가틴 멀티스트라다. 진짜 빠르죠. <웃음> 저는 오전 내내 다른 멤버분들 뒤에서 한분한분 한분 주행하시는 거 촬영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오후에 이제 그 로드마스터 하신 예, 형님 좀 영상 주행 영상 찍어드리려고 이제 뒤에 붙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오전 영상은 전부 다오 마이. 응. 지금 뭐였냐면, 코너를 도는데 차 뒷바퀴가 완전히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는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무용담 늘어놓듯이 얼굴이 완전 지금 어 장난아니죠 지금 놀랬죠 얼굴이 예. 놀랬어요 진짜 뒷바퀴 슬립나는줄 알고 저게 코너에서 속도 붙었을때 저렇게 슬립이 나면 아 정말 두렵습니다 등에서 식은땀 쭉나죠 그렇게 스타벅스 들어가서 카페인이랑 당을 충전하고 복귀하는 길입니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죠. 피곤해요. 사실 아침에 7시 정도에 나가서 거의 12시간을 오토바이를 탔으니까 그렇게 즐거운 하루 오랜만에 와인딩도 재미있게 타고 복귀를 합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 였구요 너무나 즐거운 하루 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거 아니죠 소리아빠의 사진들 이어지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구요 음 이런 사진들은 제가 뭐늘 드리는 말씀처럼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요령껏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어, 너무 걱정은 안해주셔도 될것 같구요 조심조심 찍습니다 그래서 영상 함께 이날 찍었던 사진들도 이렇게 항상 영상 말미에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보시고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갔던 코스가 네 어, 배군계곡, 광덕계곡 그렇게 어, 무사히 와인딩하고 무복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조금 부끄러워해서 잘안 하는데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것까지는 답을 해드릴게요. 음, 뭐 기름값이 얼마 되느냐? 알 R9T 뭐 성능이 어떠냐? 물어봐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 타면서 사진 찍는 포토라이더 소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쫄랭쫄랭